v eh. a 안녕하세요 아이엠툴입니다 오늘은 디월트 임팩트 드라이버 DCF887 요게 출력이 400와트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잠깐 영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바이센터니얼 맨입니다 바이센터니얼 그 단어에 대해서 잠깐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축구선수가 A매치 100경기 뛰면 센츄리 클럽에 가입을 하죠 그 센츄리가 100을 뜻합니다 센터니얼 센츄리 요거 어원이 같거든요 그래서 센터니얼도 애과 연관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100년을 살았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BI 접두어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요 이 BI는 바이 요거는 둘을 뜻합니다 우리가 흔히 자전거 영어로 바이스크리죠 바퀴가 두 개잖아요 그래서 앞에 BI 둘 그게 붙는 겁니다 바이 센터니얼맨 그러면 요 뜻은 200년을 산 남자라는 뜻이죠 영화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스포 같아서 말씀 못 드리겠고 한번 볼만합니다. 추천 드릴게요. 제가 바이 센터니얼맨을 왜 언급했냐. 앞에 접두어 B I 바이 때문입니다. 요즘 보쉬 광고를 보면 바이터보라고 해서 광고를 많이 하는데요. 그러면 좀 눈치가 있으신 분은 어두 개를 언급하려고 하나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보쉬가 언급하는 그두 가지는 뭐냐? 바로 배터리랑 모터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자사의 뛰어난 기술력을 통해 배터리 모터를 통해 힘을 세게 만들어낸다 라고 어필을 하는 거죠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충전 공구를 볼 때는 배터리 모터 둘 다를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2주 전에 배터리 10.8v가 18v 보다 더 힘이 셀수 있다고 했었죠 수많은 공구 업체들은 볼트 즉 전압이 높을수록 힘이 세다고 합니다 충전 공구 입장에서 전압은 최소 배터리 수를 결정합니다 그러면 3.6V 셀을 기준으로 해서 10.8V는 셀이 3개 그 다음에 18V는 18 나누기 3.6 하면 5개 즉 최소 5개라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요즘 디월트는 54V를 강조 하죠 그러면 54 나누기 3.6 하면 15즉 최소 15개 셀이 들어간다는 이야기 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이말 했었죠 배터리는 셀이 많을수록 힘 이 세다고 그러면 3.6 볼트 2.0 암페어 아워라고 가정을 한다면 10개 든 os ep 18 볼트 4.0 암페어 아워 배터리 팩 보다 이제 15개든 os 3p 18 볼트 6.0 암페어 아워 배터리 팩이 힘이 더 세겠죠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하셔야 됩니다 바로 뭐냐 베어 툴 안에 모터 말이죠 공구 메이커 회사는 18 볼트 배터리는 다 호환이 된다고 하잖아요 즉18 볼트 6.0 암페어 아워 배터리 팩을 꽂을 때나 18v 4.0 암페어 아워 배터리 팩을 꽂을 때나 이제 작동이 잘 되어야 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베어툴 모터의 출력을 함부로 높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dcf-887 를 가지고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요건 해외 디월트 홈페이지에서 나온 건데요 dcf-887 출력이 4 0 0 w 라고 되어 있네요 요거 기억하시고요 국내 디월트 홈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국내 듀얼트 홈페이지에서 887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뜨죠. 참고로 듀얼트 배터리 코드를 알려 드리자면 2.0암페어아워는 D, 3.0은 L, 4.0은 M, 5.0은 P 그럼 dcf 887은 2.0 암페어 아워 여기 d 보이시죠 여기에서도 잘 작동되게 만들었다는 말이 되네요 18 v 트 2.0 암페어 아워는 3.6 v 트 2.0 암페어 아워 배터리 5개를 os 1p 로 하면 되겠네요 이제는 삼성 sdi 홈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다 아시죠 배터리 만드는 회사입니다 여기 들어가보면 셀 스펙을 볼수 있는데요 셀 모델 inr 18650-20R 를 보시죠 요거 3.6V 2.0Ah 인데요 맨 끝에 Max Continuous Discharge Current 보이시죠 요거 제가 지난번부터 언급한 방전 전류입니다 이게 22A 이네요 그러면 요걸 썼다라고 가정을 하고 OS1P 방전 전류는 18V 곱하기 22A 그러면 396W가 나옵니다 얼추 400W에 근접하네요 즉 18V 2 0 a 워에서도쓸수 있게 이제 베어툴의 모터가 맞춰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충전 공구 출력을 볼때 이제 이런 배터리 사황도 고려해야 된다는 거 알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봐요.